이제 금방 제가 잘랐는 게이 일반 일반 이제 철이나 어 쇠를 자르는 절단석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이 날로 타일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일을 자른다고 하면은 보통 이 날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터보 물날 이제 요 타일용 터보 커터 날로 대부분 자르실 텐데. 어, 요 날입니다. 요 날. 이제 요 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이제 이 날은, 어, 일단은, 킨유라는 어, 일본 브랜드의 날이고요날 이름은 금용입니다. 금용. 금룡이란 날인데, 이제 앞면은 일반 절단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뒷면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 금색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용이란 날인데, 이제 이 제품을 어, 취급하는 한국지사가 어, 상진 tm 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게 이런 날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쭤봤는게 정말로 그런 성능이 나온지를 테스트를 해봐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 저희 공구 브라더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 또 한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또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제가 잘랐는 절단석 모양을 띄고 있는 절단석이 있고요 금용 절단석 그리고 여기 두꺼운 돌처럼 이루어져 있는 금용 옵셋이 있어요 이두 가지거든요 자. 자,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금융 절단석을 장착을 해서 사이를 자르고요. 바로 이어서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서보물날, 물날이라고 하는 그 날로 꼽아서 또 타일을 잘라보고 이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금융날로 타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어~ 처음 오프닝 할 때도 제가 잘라봤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좀 뭔가 폭신폭신한 거를 좀 자르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원래 기존에 가장 많이 쓰셨던 타일 터보 물날 그 날을 장착을 해서 또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바로 이어서 터보 물날로 잘라보니까 속도랑 잘리는 느낌이 훨씬 더이 기존 날이 더 빨리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면은 이런 일반 절단석으로도 이 타일을 자를 수 있다는 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라봐서 비교를 한번 해봐드렸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금룡날로 벽돌을 잘라보고 이어서 마른 날로 또 벽돌 을 잘라보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벽돌 같은 경우는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어 자르기 보다는 이렇게 지금 지나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이렇 잘라봤는데 어 벽돌을 잘리는 느낌이 크게 또 무리 없이 잘려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제 이어서 바로 마른 날로 해볼텐데 이제 마른 날 같은 경우는 타일날이랑 다르게 두께가 좀 두껍고 이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정도가 덤성덤성 붙어있습니다 덤성덤성 그래서 이제 마른 날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석재용 벽돌이라든가 이런 석재용에 많이 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기랑 이제 딱 구분되게 옆에다가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자 이제 이를 잘라봤는데 어 오늘 가루가 많이 나는데 이제 요두 가지를 보셔서 좀느껴짐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잘리는 속도는 앞전에 터보날도 마찬가지고 이 마른 날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날이 어 작업 능력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오른쪽이 지금 금용날이고, 왼쪽이 지금 마른날인데, 이제, 그냥 막 자를 때는 무조건, 이제, 이 마른날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작업이 계속 그냥 자르기만 자르는 작업을 하신다는 가정이 붙으면. 근데,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 남, 어, 석재를 잘라내야 되는데, 좀 잘리는 면이 좀 얇게 자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셔서 하시겠지만, 두께가 지금 두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잘린 이 폼이.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잘랐을 때, 이렇게 지금 금용 절단석으로도, 타일과 석재가 지금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절단석처럼 생긴 이 녀석이 이렇게 타일과 석재를 자를 수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제 석재를 갈아내는 연마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연마 작업을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장착을 했는 게 기존에 이제 석재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다이아몬드 컵 휠이거든요. 뭐 편컵이라고도 하고 더블컵, 편컵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불리워져 있는데 보통 흔히들 도끼다시라는 작업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본 말이니까 그건 제끼고 이제 보통 석재를 연마하거나 갈아낼 때 아니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밑에도 우레탄으로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 될때 이제 요 날을 꽂아서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날로 바로 작업을 한번 하고 이어서 바로 금형옵셋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작업이 잘 되는지 또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금방 어 작업을 해 봤는데 이렇게 표면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삭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이 차이가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어서 바로 금용 옵셋으로 작업을 하면 또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바로 이어서 금용 옵셋으로 작업을 할 텐데요. 어, 석재용이나 타일을 작업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작업을 했는데, 지금 목이 너무 칼칼합니다.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 자, 금융 난로 바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자, 이제 금방은 또 이제 금융 옵셋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어, 이제 기존 커피보다는 갈리는 게 세게 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갈리진 않는데 차이가 딱 나는 거는 갈리고 났을 때 단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지금 만져보면. 그리고 커피로 작업했는 거는 많이 갈아내긴 했으나 이 단면이 어 부드럽진 않거든요. 이 금융 옵셋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이 돌로 지금 철이나 스텐을 연마는 연마석같이 생긴 이 금용 옵셋이 어이 석재를 갈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작업을 해보니까 어 일단은 진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절단석처럼 생긴 그리고 그냥 일반 옵셋처럼 생긴 이 금용 날이 이렇게 석재용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근데 다만 이 커플 작업 같은 경우도 막 많이 갈아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기존 커피를 쓰시는 게 맞겠지만, 금방 이렇게 지금 단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다는 말 즉슨, 혹시나 이 커피로 석재를 갈아내고 난 다음에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할 때에는 이 금용 옵셋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용 절단석, 금융옵셋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날이 있다는 자체가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어, 이벤트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절단석과 어, 이 옵셋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셔서 어떤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걸 한번 써보고 싶다가 분명히 생기셨을 텐데, 어,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지금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후,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절단석 150장, 그리고 이 옵셋 150장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날도 있다라는 게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요 어,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번 티롤릭 같은 경우도 거의 99% 다 드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몇 분은 제가 못 드렸는데 이 거의 99%의 확률이 있다 보니까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어, 주소 성함 전화번호 세가지를꼭 남겨주시면 거의 어, 이 과장이 대부분 다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용이라는 절단석과 옵셋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단석도 있고 이런 옵셋 날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다음 편에는 또또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브라더였습니다. 스 감사합니다.